안녕하세요 글리스 작가 이종서 입니다 아 여러분들 1인 지식 기업 자 1인 지식 창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 아, 2017년에 제가 관련된 책을 쓸 때만 해도 아,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 제가 영상을 이제 시리즈로 제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아, 내용을 도움이 되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관련된 몇백만원의 어떤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 영상만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시리즈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꼭잘 따라하시고 결과를 내시고 잘 되셔가지고 다른거는 필요없고 제가 음료수중에 배지밀 단맛비 배지밀 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거 한병 나중에 사주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1인 지식 기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특히 직장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서 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할수 있을 건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30대 중반 후반만 넘어가도 직장에서 내가 입지가 이제 느껴져요.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산성이 지금 일하는 업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지조차 내가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느끼고 있어요 직장 밖으로 나올 때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가 과연 직장 밖에서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내 자본이 무엇이 있어야 될까 큰 돈이 있어야 될까 항상 의구심을 가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퇴직을 40대 중반 후반에 이제 하다보면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창업이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왜냐 내 퇴직금 가지고 일단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그 사업 설명에 가서 내가 돈만 입금하면 바로 사업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인 지식기업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니면 앞으로 내가 채워나갈 것들 어떤 경험, 경험 자체가 자본이 됩니다 이 경험 자체가 내가 책을 쓰면 작가가 되고 내가 어딘가에서 칼럼을 쓰면 칼럼 리스트가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말을 시작하면 또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이나 어떤 컨설팅, 어떤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좀안 좋은 게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직장에서 무언가 업무에 영업이든 기획이든 무언가 일을 했는데 막상 나오게 되니까 이 일로 내가 창업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공장을 차린다던가 큰 자본을 들여서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내가 했던 일로 뭔가 창업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 어느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내가 로열티를 주고나서 구입하게 되죠. 1인 지식기업은 내 자본 자체가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에요. 결국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쌓아왔던 거 공부했던 거 자체가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누군가 원하게 될때 나는 그걸 내 보이고 그거에 대한 응당,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우린 교사도 지식 창업자예요내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한테, 학생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어, 회사라는 이제 울타리에 내가 속해서 일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1인 지식 기업가의 근간이 됩니다 1인 지식 기업가의 어떤 장점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일할수록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컨텐츠를 누군가한테 내보이고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어,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가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내 지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낼수록 그것 자체가 그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도 좋은 거죠. 내가 글을 쓰고 어떤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 그 책을 읽고 난 독자는 알아서 그 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었다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그책 서평을 씁니다. 근데 작가가 가서 계속 이런 후기를 써달라 어쨌다 막 이렇게 하질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그 독자가 움직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브랜딩이 돼요. 1인 지식기업가는 명함을 들고 누군가한테 가서 계속 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본연의 아주 누군가한테 좋은 컨텐츠를 계속 내보이면 그 컨텐츠를 얻은 사람 자체가 마음이 동화됩니다. 동화되서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그것 자체로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한테도 굉장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되죠. 내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두 번째 책을 쓰고, 콘텐츠를 한 개, 영상 콘텐츠를 한개 올리고, 두개 올리고, 세개 올릴수록 내가 처음보다 발전을 해요. 내 가치가 조금씩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직장에서는 직장이라는 조직을 떠나게 되면 반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함을 반납해야 되고,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했어도 나올 때는 내가 일하던 능력을 그대로 반납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일하는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10년 동안은 내가 꽉 쥐고 있었던 돈 버는 능력이지만 나오는 순간 능력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남는 건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걸 보따리 싸들고 어딘가에 계속 맡기려고 하죠 자두 번째 좋은 이유는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누군가한테 계속 영향을 받아요 어 이렇게 해라 너 업무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오더를 받죠 하지만 1인 지식기업가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컨텐츠로 좋은 영향을 상대방한테 끼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컨텐츠고 그저 내 경험을 그저 내 보였을 뿐인데도 이거에 반응하는 분들이 생기죠. 자 그것 자체로 내 인생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그 분야의 넘버원이 아니어도 그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글을 쓸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것 자체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내말 한마디가 내글한 구절이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세 번째 장점은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내 경험이에요. 내가 쓴 글, 내가 쓴 강의안, 내가 쓴 칼럼, 내가 만든 영상. 자 시간은 들지언정 자본이 투여되진 않는다.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원재료 때문에 내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해요. 하지만 내 폴더 속에 노트북 폴더 속에 담긴 1인 지식기업과의 어떤 자료를 만들면서 뭐내 강의안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원고라든가 어,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 개념이 없어요. 쇼핑몰을 하면 재고가 팔리지 않으면 바로 부채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지직기업가의 어떤 컨텐츠는 누군가가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수정이 들어가면 돼요 망하는 개념이 없어요 실패 개념은 없다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완전한 실패 개념은 없다 뒤집어져 버리는 실패 개념은 없다 자나 자체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아이템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글을 쓸수록 내 스스로가 브랜딩이 된다. 이 개념, 자이 개념은 내가 어딘가에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돈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벌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바꾸고 싶다면 그리고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얻고 싶다면 이인 지식 기업가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취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성장하는 기분이 들수 있는 일 개론적인 내용을 오늘은 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생활 넘어서 내가 가진 컨텐츠 하나로 아, 자, 세상 밖으로 나와서 혼자 살아갈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면 아, 몇 편의 기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쭉 정주행 하시면서 자신한테 꼭 적용을 하시고 결과를 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영상만 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저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이걸 보고 꼭 결과를 좀 내시고 좋은 후기도 우리 카페에서 딱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자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좀 주시고 유머라곤 1도 없는 우리 채널 봐주시는 우리 소수정의 구독자 분들 어, 항상 고맙습니다. 하단에 온라인 카페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좋아요, 구독은 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어, 힘이 됩니다. 어, 2편에서 어, 만나겠습니다.